유산고등학교의 게시판 종석과 유나의 열애설로 떠들썩합니다. 근데 이 종석은 원래 여친 있지 않았나? 혹시 디앙? 불쌍하다 디앙 근데 디앙이 누구야? 그런데 알고보니 작년에 함께 학교 홍보모델했던 도희가 종석의 맞아. 여자친구였습니다. 종석의 새여자친구가 된 유나로 홍보모델이 야, 바뀌었네요. 아무래도좀 어색하지 않아? 여기저기 그 친구 같아. 그치? 음... 딱 봐도 자연 미인인데? 그러게. 자연스럽고 예쁘다. 짜증나는 상황인데 얼굴에는 여드름까지 나고 이때 종석의 등장에 여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눈이 마주친 두 사람 도희는 보자고. 종석을 옥상으로 데려갑니다. 변명하지마, 이종석. 너천 유나 만나는 거온 학교 애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 진짜 다 헛소문이야. 그리고 먼저 중석에게 이별 통보를 하는 도희네요. 그리고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고. 야, 중석이 도희 고학년퀸 사귄대. 아니 아니 아니야. 나도. 멘탈을 부여잡고 있던 도희에게 한 통의 문자가 옵니다. m a m p e 호기심에 사진 보정 앱을 다운 받아. 셀카를 찍고 얼굴 보정을 해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까지 달라졌습니다. 얼굴 어떻게된 거야? 달라진 얼굴 때문에 예뻐. 다시 인기를 되찾은 도 틴트 뭐 바른 거야? 어? 도다도이 그 있었어? 보인가 예뻐진 도희에게 중석이 달려오고 도희야, 잠깐만. 우리 이제 이런 얘기할 사이 아니잖아. 너밖에 없다는 구나 다시 깨닫게 됐어. 이래? 자기 용서 빨리 어나 그럼 나는 거야? 우리 다는 거냐고. 알는어줘 아, 어. 체험판 사용 기간이 5때 앱의 왔어요. 체험판 사용 기간이 바람... 끝나자 보정한 사진이 초기화되면서 도이의 얼굴도 원래대로 돌아가 그냥.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식판을 구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곧바로 상담실로 오라는 문자가 옵니다. 그런데 상담실로... 상담실에는 봉구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쌤이 이 앱에 대해 어떻게 하세요? 이걸 보내준 게 쌤이었어요? 정식판 좀 구해주시면 안 돼요? 그건 어렵지 않아. 말이 끝나자마자 계약서 서명란에 피로 물든 이름이 새겨집니다. 계약. 이렇게 성... 계약을 하고 마음껏 앱으로 얼굴을 고치고 요산고의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됩니다.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세안는 신경쓰고 역시 자연민 <웃음> 점심시간 종석의 <웃음> 말은 말이야? 듣지도 않고 휴대폰만 <웃음> 만지느라 정신이 <웃음> 없습니다 이때 배터리가 5%만 남았다는 <웃음> 경고가 <웃음> 뜨자 황급히 충전을 하러 가는데 갈 <웃음> 어? 미안 나 먼저 줄게 여신님께서 보실 충전기까지 정세여 냐 어? 야! 급할 것도 없잖아 그런데 충전기를 꽂아도 충전이 되질 않습니다 황급히 복도로 나간 도이 다행히 충전이 되는데 도이 언니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 대화를 네. 나누고 있는 종석과 아, 유나를 또... 보게 됩니다 오빠 눈에도 도이 언니가 나보다 더 예쁘죠? 아니야 내 눈엔 유나 너가 더 예뻐 정말? 응 정말 오빠 이날 이후로 외모에 더 집착하게 되는 도이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증상을 보이는 앱 불안정하지. 얼마 전 본고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었죠? 기계라면 고치기 쉽지. 절대로 그 휴대폰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경고. 너 자신을 지울 수 있겠어. 무슨 소리야? 그리고 수상한 김새를 맡은 야, 친구들이 소리. 다가오고 그 막무가내로 도희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합니다. <웃음> 결국 핸드폰 액정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환각을 보기 시작하는 도희. 복도로 뛰쳐나왔는데, 도희를 마구 찍는 친구들. 음악실로 도망친 도희는 핸드폰 충전을 해보지만 먹통이었죠. 이때 도희를 찾아온 예림과 상호. 저리가 무슨 계약을 한 거야? 응? 내폰에 설치된 앱. 앱. 이걸 사용하는데 자신이 망가지기 쉽다고 했어. 망가진 건 삭제해야 된다고. 난 이미 괴물이 되버렸어. 너 아무렇지도 않아. 이리 와. 또 환각을 본 도희는 도망을 치는데 이번에는 종석이 나타나 도희를 잡습니다 왜 그래? 왜 그래? 도도희 제발 그만 좀 해! 넌 항상 예쁜 것만 좋아하잖아 넌 여전히 예뻐 내가 너한테 가장 실망한 게 뭔지 알아? 넌날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야 넌 단지 여왕이 되고 싶었던 것 뿐이잖아 난 거기에 어울리는 악세사리였을 뿐이고 도희야 침착해 넌 지금 봉구쌤의 저주에 걸려있는 거난 괴물이 아니야 넌 우리 반의 여신이잖아 결국 앱을 삭제해버리는 도이 그런데 앱이 삭제된 동시에 도이까지 사라집니다 응. 이렇게 악몽선생 과아 10화는 끝이 납니다